3번으로 하고. 오케이. 3번으로 하고 전담 선수. 와, 미쳤다. 저게 각급하지. 음. 와, 슈퍼워. 개 미쳤잖아. 와. 112야. 112. 와, 미친 거 아니냐? 그다음 진선 돌리면서 오랜만에 실력좀 다시 되찾아보자 오내 마이크 오 다시 되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다시 되찾아보자 와 근데 피파 왜이렇게 조용하지? 어... 한 방송키고 켜고... 10분 20분 이맘때쯤에 시청자분들 많이 오기 나름인데 음 다들 다 어디 여행 가십니까? 입니다 오늘 장 해설위원과 함 음, 네, 안녕하세요. 쁘신가봐오니다 아, 와, 재밌다. 소니 조아요님 안녕하세요. 루니가 움직 오. 노랑불랑아너 앞으로 나오지 마. 앞으 나오면 안되나 아무리 이속이 빨라도 위험위험하잖아 어? 나이스 비달 페스탕. 어? 비이라 너왜 앞으로 나와? c d m 분명히 앞으로 나오지 말라 했는데? 어 근데 대신에 뭐 퍼티가 있어주니까 퍼티가 안되네 공격가담했는데 퍼티가 공격 나오고 비이라는 분명히 공격가담하지 말라 했는데 나와 아. 자, 퍼티 소니한테 소니야. 아 소니 아쉽다 솔직히. 와 이게 들어가. 와. 소니의 빠른 키우를 빕니다 진짜 와. 소니 진짜 이번에 터트넘 토크남... 그 뭐야 부상 때문에 못 나온 거 보고 와 지금 슬프더라고. 진짜 와. 소니 없으니까. 포츠의 입은 첼시전아쉽게도2대 아, 1로 졌죠. 오이 어, 포그바로 플리스를 때나없 바로 아래 네, 뭐, 막기 힘들죠. 그렇죠. 상단 구석으로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상대에게 갔습니다. 상대 와, 까비! 풀포그바? 오! 아, 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스이이 이거, 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나이스 흐흐 <웃음> 뭐한거지? 자가그방 글릿! 아 아까비 QW로 딱 주는건데 아 너무 아쉽고 비일어 블랑마 오우! 나이스 와 아, 퍼디 좋았고, 아 뭐야 패스 준 거야? 내가 잘안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지? 뭔가가 패스가 퍼스 좋았어. 순간 슈팅 슈팅 같은 그렇게 센로스를아 패스를 보고고 받는 패스 좋은데요? 아니야! 이런거 비일한테 죽기도 좀 애매고 그냥 가지고 있을걸 내가 왜 푸시 패스를 룬. 주려고 저렇게 노력할 수 있을까 근데 포인트는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겁나 좋고 나이스! 패스 주고 패스 딱 주면서 패스 딱쉬고아 뭐야 왜 이렇게 수비를 잘해 상대편 푸티 말고, 비이라랑 바꿔주자. 비이라가나올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줘서, 너 공격과 남보다는 균형 잡힌 해주고, 하늘 티 박스 하나 챙해주고 공격시 후방 대기 해주고, 이게 막. 오케이, 그 다음에, 풀포급을한번 볼까? 자리. 야, 근데 가까이 봐도. 응? 1위의이지? 뭔 말이야? 자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감독들의 눈빛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선수들도 몇몇은 유닛습니다가 넘버 1인지 가리... 가리... 아, 그렇죠. 유닛... 뭔... 뭔... 뭔 개소리야? 이게 뭔 전기하겠습니다. 개소리야? <웃음>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런 짤 있잖아. 짤이라기보다는 음상이 있잖아. <웃음> 이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아 닉네임이 친일파 아... 그래서 저런 얘기하는 것이고, 음. 저런 어 아하 이시국에 그것도 저런 닉네임을 자네드베 소니아 소니아 나이스 아 비기라 오우치오 아, 아 내가 저런 친일파한테 져야 되니 줄수 없다. 발달된 그런 키퍼죠? 키퍼, 나이스. 나이스. 님 닉네임이 너무 불편한데, 찐 아니죠? 웃음, 웃음이 절대 안 나오는데, 아니, 안 웃김, 안 웃김. 어, 진짜 미안한데, 안 웃김. 미안한데 진짜 안웃겼다 어. 개그코드가 너무 아재거나 아니면은 어.. 너가 진짜 노잼이거나 중요한나인것 같아 미안하다 어! 아! 야 두명이나 쓰러뜨기 이거는 진짜 레드카드감이었다 진심 하지만 난 봐줄게 넌 그게 문제야 넌 안웃.. 우... 넌.. 닉네임이 문제야 아.. 와 까비! 싫어! <웃음> 내가 왜? 내가 웃든 말든 원상관? <웃음> 내가 웃든 말든 <웃음> 아... 신일파 자식 이런 신일파 말을 들어야 하나? 아, 이런 닉네임이 정말 불편한데 진짜일 아, 이런 상황에서의 실책은 치명타가 될수 있거든요. 어이없네. <웃음> 지가 사회 아 여기까지. 눈앞 볼터치. 음, 아, 그건 너 아니냐?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나라 배신한 나쁜 남들. 음. <웃음> 맞잖아. 나는 네. 분명히 맞는말을 했어요이다 아, 와 근데 유토값 너무 와, 고맙다 <웃음> 증거있음 님 닉네임이 증거인데? <웃음> 야, 이 판은 내가 무조건 이 님 닉네임이 증거인. 아벨 오늘 이팀안 풀립니다. 오늘 실수가 진짜 안풀린다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수 아닌데. 지금 뭔 계속 소리를 아냐?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행설 수송. 잡도 아가주. 원 갑자기 보이는 게 사기 일수도 있다는, 있다는 거야. <웃음> 신일 아자 간다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과연 이 동점의 균형 저런 일파 자식한테는 이길 수 없다 너한테는 질 음, 수도 없다 신일파야. 일단 신고할게. 오케이. 나라 타아 먹은 나쁜 놈들 지들 살겠다. 이 기회를 한한 아... 아마 이건 너무 위험 발언인가? 솔직히. 너무 위험 발언이세와와 와, 이걸 못 놓. 하하, 와 대단 놈이다 너는 와. 애 맞는 말 아니야 이거.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은 사과 드릴게요 진실. 이분 닉네임 이 불편하면서 욕설을 욕설을 하네요. 아 그리고 인게임에서 뭐. 인게임에서 역사를 하는 이정도면 제재할만하다고 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와 내가 근데 역사시간마다 작아지고 자세한건 모르는데 여튼 친일파가 나쁜건 알고있어 맞지? 잠시만 한번검색좀 해볼게 신일파 잠시만, 한 번만 생각을 좀. 자, 일본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대표적인 단어가 친일파다. 뭐, 이런 게 맞다. 이런 건좀 많이 민감하긴 해, 솔직히. 뭘 쓰라는지, 누가 봐도, 뭔뭐 말이야. 뭐 말이냐? 나 이거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너무 멍청한건가? 그니까 러 한마디로 친일파라는 단어가 나라팔아먹은 이완용이나 아니면 일제감정기 때뭐 이런 어쩌어쩌고뭐 현안이 되는 사람들이라는거지 한마디로 그럼 일단 저런건 저렇게 어... 난못 알아듣겠다 한마디로, 나쁜 거야, 좋은 거야. 한말, 일제 침략에 협조하면서 국권을 상실케 하거나, 일제를 등에 업고 강하거나, 총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나쁜 말 맞지?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 일단은. 친일파는, 어, 국권을 상실케 하거나, 일제,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들을 위해 강하거나, 아, 동족들에게 위해 강하거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 독립 운동을 방해한 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에 있는 지인과 가까이 지낸다거나 여기 여기에는, 여기에는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맞지? 대신하고 고통을 가한 무리들을 이룬다 한마디로 내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지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제가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사과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저사람은 나쁜게 맞아 일단 어 방금 내랑 싸웠던 사람 혹시라도 이게 어 진짜 어 잘못된다면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사과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음.